<목소리> 안녕하세요 월하신당의월라이기씨입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즘 바쁘시다는 소문이 음, 있던데 되게 바빠 뭐뭐 <웃음> 어?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세요 손님들이 되게 많이 와서 바쁘지 어, 어, 어, 손님들이 많이 오시구나 응. 어떤 좀 손님이 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손님? 어, 네. 나 그런 손님 있었어 이게 보면은 되게 가족들도 자식도 자랑 나고 엄마 아빠도 이렇게 화목한데 음. 나 보러 온 손님 그냥 어. 나 보러 온 손님이 있었어 아 진짜? 음, 음. 아 그냥 보러 왔다고요? 음, 음. 어 진짜 예약하고 왔는데 어머네. 막 애기 이쁘다고 어. 막 이렇게 어. 해가지고 어.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어 어, 진짜 감사했지 음, 덕담 많이 해드리고 그래도 주의할 점좀일러드리고 어. 음. 어. 그런 적이 있었어 알겠습니다 음. 뭐 구독자분들을 위해 뭐 구막 하나만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네. 여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 네. 한번 봐볼게요. 네. 이게 이렇게 둘이 보면은 궁합적으로 되게 좋아. 어, 그래요. 어떤 궁합이 응. 좀 좋아요, 이 사람? 이게 보면은 여기 여자분을 남자분이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여. 어, 졸졸졸졸. 응. 응. 어. 근데 뭔가가 되게 궁합보다는 비즈니스적으로 띠게 맞아. 아, 그래요? 응. 일적으로 잘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응. 어. 그래서 보면은 여자가 더윈것 같아. 어. 나이를 떠나서 조금 커리어적인 거나 조금 그런 게 조금 위로 보여. 응. 그래서 이 남자분이 뭐 배울 게 많아서 아니면 좀 우상적으로 오. 졸졸졸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여 뭐 여자분부터 좀 성격이나 응. 뭐 이런 것좀 말씀해 주세요 여자분 성격은 되게 노력파야 어 되게 노력파고 자기가 만약에 내면에서 끌어내지 못한 것을 외면으로 끌어낸다 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이런 게좀 들었어 오. 그리고 조금 낯가리는 거 있어 아 그래요 응. 낯가리는 부분이 뭐 있어요 응. 그 남자분은요? 남자분은 되게 몽몸미 같은 게 느껴져 어, 되게 귀엽고. 네. 근데 한번 고뇌할 때는 되게 거기에 대해 생각이 깊어. 아, 그래서 음, 거기서 헤어나오려면 조금 걸려. 어. 음. 아까 선생님이 둘의 뭐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좀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음. 어떤 어떤 면에서 좀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어,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를 조금 여자한테 배울 점이 많다. 이런 걸로 느끼고, 오. 남자는 조금 여자 측면에서 남자를 바라본다면, 아, 얘는 내가 끄는 쪽으로 조금 뒷바라지나 뭐 이런 걸잘 해주고, 보필을 잘 해준다. 이런 오. 게 들었어. 응. 다른 뭐, 감정적인 건요? 감정적인 건 없어. 그냥 조금 일적인 게 되게 커. 아, 공사가 오. 있다면 공인 게 조금 커. 아, 그래요? 응. 그러면 뭐 이분들. 둘이 커플이야? 연생연화 커플? 오. 뭐 커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 마음이요 그, 올해 이분들이 좀 운적인 것도 좀 봐주세요. 운기 같은 경우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뛰게 음. 이제 시작하는 운기의 문이 들렸어. 상승운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오. 내년에는 더 좋아.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올해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오. 내가 잠재되었던 것을 끌어내든지 오. 조금 내가 이렇게 어 이렇게 뭐라 사기 충전을 할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면은 네. 이번 해만 지나면 내년에는 좋다 이런 아게 보여요 건강 좀 조심해야 돼 가로수 이런 거 들었어 아진짜로이두 음, 음. 분이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비즈니스적인 뭐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잘돼 어느 정도 로잘 된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한 100까지 치면은 한 75? 80? 이 정도는 돼아 어, 왜냐면 이 여자가 지금 보면 운기가 그렇게 좋은건 아니야 음. 근데 작품 선택을 잘 한다든지 자기가 맡은 자기한테 알맞는 것을 잘 이렇게 받아먹는 그런게 조금 있다 튀게 노력 많이 해 만약에 두 분이 그잘 된다고 하셨는데 응. 그거를 이제 끝까지 잘될수 있을까요? 응 끝까지 잘돼그뒤고뒷까지잘 밀어붙일 응. 수 있을까요? 왜냐면 여기 둘이 쿵짝이 잘 맞아 어, 누가 하나 짜치면 누가 올려주고 또 누가 하나 짜치면 누가 올려주고 그런 게 들었어. 음... 응. 이, 그 남자분 그러면 응. 그 이성적인 그 운은 좀 어때요? 이 사람 같은 경우 한 사람은 이게 보면은 이생이 조금 한 사람을 진득히 보는 그런 게 있어. 내 가족을 아주 중요시 여겨. 음. 집단 이런 게 강해. 조금 어, 내거내거내거 거, 거 이런 거좀 집단성이 강해. 오. 그래서 조금 내 거는 이렇게 챙긴다 음. 이런 게 있어. 음. 그러면 지금 옆에 뭔가 누군가 있을까요, 남자분은? 응, 음,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지금 보면은 내년에 조금 올 말부터 내년 초에 조금 혼인 문이 열렸다 이런 게 조금 있어. 아 그래요? 음. 어. 근데 그 여자분은 아니신 것 같고? 응이 여자는 아니야 아 그래요? 응, 응. 여자분 이성적인 건좀 어떻게 보이세요? 여자분 이성적인 거는 자기가 편안한 걸 추구해요 어막 이렇게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별나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래서 조금 남자 만날 때도 조금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어 자기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아 진짜요? 어 되게 시끄러운 거 싫어해 이 사람 막. 어, 어, 나이트, 뭐, 어. 댄스, 이러고 싫어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웃음> 음.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이분들 선생님 말씀대로 음. 커플은 아니에요. 음. 네. 저희가 그, 저희 그 채널에 이제 음. 재미로 보는 궁합이라고 이제 드라마 커플이에요. 음. 그래서 전도연 씨, 정경호 씨. 음. 칸의 여왕, 전도연? 네. 네. 음. 그리고 정경호 씨. 정경호? 타조월 같이 생긴 사람이니까 <웃음> <웃음> 얼굴 아그 사람이 아닌가? 아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긴 사람인데 이 야, TV를 잘안 보잖아 그래서 전경... 잘 몰라. 아, 아 이렇게 생겼어요. 응. 그래서 두 분이 이타스캔들이라고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응. 지금. 근데 선생님 운기가 좋다 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이 드라마가 실제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4에서 시작했거든요. 시청률이 4. 4%. 음. 근데 이제 지금 벌써 13%예요. 그리고 음. 10%나 올라온 거잖아요. 음. 근데 t b n 에서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미안한데 이 둘이가 그걸 쭉 끌고 가는 힘이 좋아. 오. 음, 음. 이 사람들이 조금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이한 음. 명의 운, 그 남녀 운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둘이 있지. 합쳐져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각각 운이 좋은 거예요. 각각 운이볼 때는 조금 나,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좋지는 않아.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있어.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네. 만약에 내네 가족이 있다면 네. 셋이 좋은데 하나가 나쁘든지 그래도 네. 네. 이렇게 구성원 자체가 사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셋이 좋은 운기가 더 크면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커. 그런 교기다 이렇게 보여. 아, 음. 두분다 어떻게 보면 탑 탑스타예요, 지금. 음. 그 유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리 유지할 수 있어.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되게 타고난 제조권이다. 아, 어, 집안 자체가 그냥 연예인 진짜 이런 천지 같은 뭐 방송물 이런 게 있다. 아... 그래서 똘똘 뭉친다고 아까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 네네네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 네네네. 여기 여자분 존도연 음. 칸의 여왕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승의 문을 열어. 내가 그 그랬지 잘 다독여야 된다고. 네네네. 지금 다독이면은 끝까지 말년까지 음. 잘할수 있어. 음... 음. 그 뭐, 둘의 일적인면은 그, 거기까지 하고, 응. 이성적인 거좀 여쭤볼게요. 응. 정경호 씨, 그, 응.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소녀시대 수영 씨에요. 응. 소녀시대 수영은? 네, 응. 뭐 엄청 오래 만났거든요. 응. 근데 선생님이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혼인문이 열릴 수도 없고, 내, 응. 내년 그, 초에. 그 응. 수영 씨랑 하겠죠? 웬만하면? 응, 응. <웃음> 어. 완전 그냥, 그냥 식구야. 피출 같아. 어. 응. 근데 왜 그동안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엄청 오래 만났거든요? 음. 근데 왜 하필 그동안, 그, 여태까지 안 하고 왜 내년쯤에 그런 게좀홍보 각자의 보... 하는 게 결이 틀리다 보니까 네. 서로를 서로를 응원한? 뭐 이런 게 들었고, 네, 네, 언제든지 네. 누군가가, 이 사람들은 같이, 네. 네. 뭐야, 뭐 협상? 같은, 그게 계획적이야, 좀. 아 어어어. 어. 응,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수영씨와 결혼을 하면은 잘살수 응. 있을까요? 어이 남자운기를 보면은 내년 초에 혼인문이 열렸어 음. 잘살 거야 음. 근데 조금 그냥 사람들은 조금 그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불꽃쇼 하듯이 잘 사는 게 하고 이미 이거를 끈거나 진짜 가족애처럼 그렇게 연인 사이를 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그냥 무소적인 결합이나 어. 어. 조금 스몰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네, 둘이 네. 같이 네, 네. 갈것 같아 요아진짜로내 응. 점자는 그래 어. 전도연 씨, 지금, 1타스캔들이 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음. 4회인가 밖에 안나았는데 벌써 후속작품이 정해져서, 음. 그 정해졌대요. 음. 그 후속작품도 지금의 운기로 잘될수 있을까요? 내가 그랬잖아, 여자 운기는 조금. 음. 어, 그렇다고. 이거 지금 같이 하는 작품 속에서 남자의 음. 운기가 네. 좋다 보니까 같이 음.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끌고 가는 거지, 네.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들어와. 아, 진짜.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들 조심해야 될점 하나씩만 말씀해주세요.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여자분 같은 경우 건강, 음. 뭐 과로 뭐 이런 거좀 스트레스 관리 좀 잘하면 될것 같고 지금 오버페이스로 약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오버페이스? 좀... 자기 네. 그거보다 더 달린다? 네네. 아 그래도 조율은 잘하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어, 어, 어. 어. 음. 그거 과로 아무튼 그거 뭐 조심하면 음, 되고 남자분은요? 남자분은 조금 어, 구성이 조금 든다 어어 어, 구성 음. 그것만 조금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조금 예바르고 좀 철저하고 뭐 이런 게 들었어. 아, 그래서 어, 별로 딱뭐 정당방위 같이 이렇게 딱 대응을 잘할것 같아. 아, 응.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두 분의 이제 궁합은 몇 퍼센트인가요? 60%. 60%인 것 같아. 60%. 어. 일적인 면만 응. 있어. 선업배 이런 게 되게 커?